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께서 오늘 경찰국가수사본부장의 검사 출신 정순신 임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정순신 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경찰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 정순신 전 검사는 한동훈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윤석열 검사 밑에서 근무한 대표적 윤석열 사단이다.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립해서 경찰 인사를 장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총경들을 인사 보복하며 경찰 권력 장악 1단계를 시행하더니 이번에는 국수본부장에 검찰 검사 출신을 임명하며 경찰 권력 장악 2단계를 시행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상징적인 결과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경찰수사의 최고 책임자이다. 이런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전직검사를 임명한 것은 경찰을 검찰 아래 두겠다는 뻔한 얕은 수일뿐만 아니라 검찰의 불합리한 기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전진시킨 검경수사권 조정을 전면 퇴행시키는 비열한 수법이다. 진정 윤석열 정권은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검찰을 통해 국민을 지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가? 윤석열 정권은 주요 사정기관에 검찰 출신들을 보내 대한민국을 검찰국가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복두규 전 대검사무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박성근 전 순천지청장, 금융감독원장의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형사 2부장, 국정원 기소실장의 김남우 전 서울동부청 차장 등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지력을 모조리 장악하고 있다 정권에 충성하면 상을 주고 정권에 반대하면 벌을 주는 윤석열 정권 방탄수사를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은 정말로 잘못된 인사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정권의 신여 역할을 도맡아왔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런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인 내무부 취안본부의 부활과 검찰공화국 건설이 아니라면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철회하고 공정과 정의 그리고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3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일동 감사합니다.